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08번째 러브레터 로마서 8장 1절 역시 유명한 구절입니다. 영어 로 n 스죠로 n 스 chapter 8 v e r s t o there is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 원래는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좀 긴데 우리 짧게 임팩트 있게 같은 의미로 뭐 전치사군 이렇게 줄여주는 맛에 굉장히 애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here is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condemnation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한국말의 제목은 정죄함이 없는 사랑 정죄함이 없는 사랑 멋진 제목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하루에 하나씩 외우려고 노력하는 영어성경 앱, U-version 이라는 앱이라고 그랬죠. u v e 거기에 이 로마서 8장 1절 요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밤 12시가 다돼 가는데 오늘도 제가 틈날 때 가끔씩 보면서 참 귀한 구절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음, 저에게 일단 신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잖아요 이 채널이 그래서 저에게 마음속에 또 주시는 생각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다루게 됩니다 예. CV 번역본은 아니고요 CV는 If you belong to Christ Jesus, you won't be punished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하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You won't be punished 예, 정죄,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뭐 세상에서도 하는 얘기지만 성경에서도 일관되게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 속해 있으면 벌을 받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예, 혹시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들으시면 제가 앞에 녹음했던 것들도 어, 듣고 아,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요. 더 메시지는 로마서 8장 1절의 번역이 대박입니다. 영어가 아무래도 현대고 r 체 영어라도 e s s 는좀단어 h 든지 표현들이 더 이제 이야기가 쉽고요. 좀더 메시지는 좀더 원어민들이 익숙한 단어들 그런 것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한 상급 정도의 실력인 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박입니다 제가 밑에 이것도 올려드릴 텐데 1, 2절에 보면 어 굉장히 참 멋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죽음이나 죄를 잔인한 폭군과 같다 예. Brutal tyranny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죄, 죄와 죽음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시길래 예, 이런 엄청난 일을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어, 신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것들을 다 몸소 뭐 인증 요즘 말하면 인증 샷을 남기셨다고 할까요? 예. 사실은 오늘 이것을 하게 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애용하는 그 영어 성경 암기 앱에서 이 말씀이 나왔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저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 이게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카페를 운영한다는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거기 이제 저나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 알바생이 두 명이 있는데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 한 명이 청소를 많이 해요 제가 부끄럽게도 청소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예, 치명적이죠 예. 아 반성하고 내일은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표에다가 스케줄러에다 이렇게 내일 할 일로 이제 뭐 주방 청소 예, 저희 집 주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카페 주방도 주방이지만 예. 음. 부끄럽네요.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한 친구가 그런 약점을 아니까 본인이 청소하는 게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귀찮고. 예. 또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작지, 작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틈날 때마다 청소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 고마운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청소를 좀게을리 하는 다른 친구나 그 친구는 제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있어요 지저분한 데가 있으면 훌륭한 친구죠. 근데 이제 저나 다른 알바생은 어, 잘안 한다는 거죠. 예, 다른 알바생은 예, 판매를 잘합니다. 예, 세일즈를 잘합니다. 사람마다 좀 잘하는 게뭐 다르다고 얘기를. 어, 저는 잘하는 게 뭘까요? 근데 어쨌든... 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청소를 이제 한번 하면은 열심히 해요 꼼꼼하게 자주 하서 문제인 건데 하다 보면 이제 뭔가 아 여기가 청소가 잘 안되는데 이런 데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일단은 가게 총그 책임은 저에게 있잖아요 이 예, 저의 책임이요 사실 예, 또그 친구가 학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기 때문에 뭐 자주 매번, 매일 번매 나오는 알바생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객관적으로도 어, 그런데 뭔가 이제 소홀한 청소 포인트가 나오면 저가 제가 그 친구를 아, 여기 왜 청소 안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그 친구가 정말 청소를 완전히 혼자 담당하고 자주 나오고 이렇다면 뭐 그게 또 책임소재가 될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제일 고맙게 생각해야 되나 사실 어 최근에도 굉장히 대청소를 그 친구가 혼자서 묵묵히 해가지고 고맙다고 얘기한 게 바로 며칠 전인데 부족한 포인트가 보인다고 뭐 어, 자주 더 오는 제가 하면 되는 것인데 어, 그 친구를 좀 아, 여기 왜안 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측근들하고 이제 친해지면,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어 이게 참그 사람 탓을 하려는 그런 오늘 제목이 보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려는 모습이 나내 내 가운데 있구나 근데 여러분 친해지다 보면 아마 제가 이제 일 예를 든 것이고 여러분도 가족들 사이에서나 뭐, 배우자 관계에서나, 뭐, 하여튼간,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모습이, 어단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단점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도 있겠죠. 뭐, 나의 단점이 보여지는 것도 있겠지만, 어, 최근에 뉴스에서도 박송씨가그 형아, 형이 이제 같이 박송씨 그 엔터를 운영을 해서 뭐 수익을 8대1로 다가 7대 3으로 했다가 뭐 제가 최근에 얼마 전, 어, 좀 전에 그 극사를 보면서 와,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뭐 누가 맞다 틀리다 막 이런 얘기는 저도 뭐 객관적인 팩트는 뭐 모르겠어요, 저도. 예. 어, 근데 어쨌든 어, 가족 사이 형제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뭐 대기업에서는 뭐 의뢰 있는 일 같잖아요. 형제들끼리 뭐 엄청난 그 유산을 서로도 갖기 위해서 경영권을 갖기 위해서 뭐 그런 근데 하간 판단과 정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제목 condemnation 영어로 저지먼트라는 정죄 판단이란 뜻도 있잖아요. condemnation 정죄고 그래서 여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관계에는 친해질수록 참 없지 않을까 친해질수록 판단하게 되고. 판단을 받게 되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조심하고, 더 잘해야 되는 것이, 가족 관계나, 또는 친한 친구. 뭐, 그게 뭐, 어떤 위선을 떤다기 보다는, 어, 그냥, 팩트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어, 어제부터 저희, 그, 청년부에 배 설교를 제가 다시 하게 됐어요. 어차피, 저희 청년들은 사실, 교회 예, 예배 드리는 공간보다 지금 출석 인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뭐 1미터가 아니라 몇 미터 간격으로 예, 교회 장의자에 한 명씩 앉아도 장의자가 난찰것 같으니까 예,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방, 간만에 보니까 반갑고 또 근황들을 얘기하면서 서로 기도해 돼야 될 기도해 줘야 될 제목들. 발견하고 저한테 또 어려움을 솔직히 오픈한 친구도 있었는데 제 마음에 좀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예. 어 그래서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안 좋은 사건 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음 굉장히 총명한 친구라서 본인은 어 이제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직장생활 회의를 느끼는 이런 제 청년이죠. 예. 근데, 어, 제가 볼 때도 미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어, 학업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 미련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얘기, 뭐, 참... 옆으로 잠깐 샜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갑자기 옆으로 샜 이유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어, 굉장히 오래간만에 오프라인 예배를 드렸거든요. 어... 음, 자 다시 어, 돌아오겠습니다. 예. 어,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하는게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조금 성경을 찾아보고 했는데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 선악과 그 사건에서도 어, 아담이 그렇게 막제 감탄했던 내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들이 감탄했던 그 이브, 자기의 아내죠. 선악과 사건 이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아내 탓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다 이런 식으로 어,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이지만 참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침질감이 있었던 것인데, 어, 이제 엄청난 사건이 터진 그 위기의 상황에서는 이제 그 하나됨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되죠. 남 탓을 하고, 정죄를 하고, 또 제가 지금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음, 오늘은 진짜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어, 옆으로 세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 남을 탓하고 정죄하는, 이거에 가장 지긋지긋한 감정을 느끼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 충격적이게도, 어,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 아담도 하나님 탓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사실 모든 거딱 하나 빼고 선화가 빼고 다 먹고 즐기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던 분인데 어, 자기가 어겨놓고 결국 하나님 탓, 여자 탓을 하고 어, 그런데 결국 하나님 스스로에게 자기 외아들에게 또 자기 자신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인간의 배신의 벌을 어, 받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참 하나님 사랑 애절한 것 같아요. 네가 믿어만 준다면, 나의 마음을, 나의 이런 의도를, 나의 사랑을 믿어만 준다면 내가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쾅쾅쾅.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There is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 There 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이 말씀 다 외워야 됩니다. 이런 거는 진짜. 특히 우리 학생들 영어 좀 하는 친구들이 듣는다면 이거를 같이 외우고 목숨 걸고 좀 외우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런 말씀보다 어제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 세상은 끊임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도 그렇고 세상 자체가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제하고 아주 사람을 그냥 아주 미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아... 어, 제가 볼 때는 정상으로 살아가는 게 예.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카페한 알바생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재능이 많고 이런 명문대생이고 좋은 집안이고 정신과 치료를 비싼 돈 내고 받고 있어요. 자, 세상이 얼마나 아, 어, 그 친구가 이걸 듣지 않으시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제가 뭐공통부모가 예, 어, 조만간 카페를 영업을 종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아, 자꾸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고. 어, 우리가 옆으로 셀 뻔했어요. 그렇죠. <웃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의 창조의 주인 조물주의 큰 사랑, 큰 용서를 진심으로 깨닫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곁에 내가 정죄하고 판단이 드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어... 우리가 놀 스스로 놀랄 정도로 상대 이해하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음,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들은 다도토리 키세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남을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거를 한다. 음, 그런 충격적인 말씀도... 나옵니다. 마치 옛말에 욕하면서 담는다는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끔 우리가 이게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어, 내가 이거 되게 싫어했던 행동인데 싫어했던 말인데 싫어했던 자세인데 싫어했던 태도인데 어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조심스럽게 놀라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신과 더 깊이 사랑에 빠지고 어~ 바라기는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랑을 잘 실천하고 또 여러분과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서로 어~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히 어제 오랜만에 만났던 우리 젊은 예배 학생들 또 청년들 이거 듣는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연락주세요. 뭐, 격려가 필요한다든지 저의 뭐, 기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친구들. 네 어제 너무 반갑습니다. Thank you.